자, 보세요. 환경, 그러면 은 첫째, 기온입니다. 기온, 공기의 온도입니다. 자, 태양, 그 다음 복사체, 열에서 주로 유래됩니다. 기온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온도계로 합니다. 자, 온도계, 특히, 측정 위치는 사람의 이 호흡선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실내일 경우 같으면은 바닥 면적, 자, 16에서 25제곱미터의 한 구역으로 해서 1.5미터 높이에서 근구 온도계로 측정하라. 자, 이것이 백엽상입니다. 백엽상 속에서 자, 측정을 한다. 자 실내 1.5m고 실외나 대부분 배격 상에서 1.2에서 1.5m 높이에서 근구 온도계로 측정하자. 그다음 온도계 종류가요?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만약에 온도계 구부가 크다 밑에 알코올이든지 수은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온도계 구부가 크다는 얘기는 정확한 온도 측정을 위해서 시간이 한 10분 후에 측정하라 이 말이고요. 알코올 온도계는 3분 후에 측정해라 알코올 온도계는 보시면 60도 이상의 고온 측정에는 부적합합니다. 그 다음 수온 온도계는요 알코올 온도계보다 더 빨리 그래 정확한 일정 온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한 2분 후에 측정을 하면 은 되고 30도 이하 측정 시에는 수온 온도계가 사실은 그렇게 증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온도계 60도 이상 고온 측정에는 부적합하다 수온 온도계 30도 이하 측정에는 부적합하다 우리가 수온 온도계 이용해서 주로 체온 측정을 많이 합니다. 정확한 체온 36.5도 나오니까 30도 이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온 온도계를 사용합니다. 을그 다음 토렌 온도계가 있습니다. 토르엠 온도계가요, 영하 95도 이상 온도, 아주 낮은 영하 온도에서도 토르엠 온도계 사용을 하면은 온도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환산하는 식을 이걸 외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외우기 힘드니까 내가 알아 켜줬는 식이 하나 있잖아. 그죠? 섭씨 온도를 백으로 나눈 것이 화씨 온도에 32를 뺀걸 180분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저 관계 식을 외우고 있으면은 이걸 외우지 않아도 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기온 측정하는 측정기기 종류가 유리막대 온도계, 다른 말로 봉상 온도계 여기는 앞쪽에는 알코올 온도계, 수온 온도계, 토르엔 온도계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아스만 통풍 습도계, 자, 이거는 기온하고 습도하고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자, 아스만 통풍 온 습도계, 위쪽에 이 모터가 달려져 있고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근구, 습구 온도계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온도계 자기온도계 이렇게 자기온도계 이거하고 자기온도계하고 어 온습도계 하고 혹시 여러분들 혼동이 될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 습도입니다. 포화습도가 있고요. 절대습도 상대습도 자, 상대습도 절대습도 자, 습도 습도 측정하는 습도계가 자, 습도계, 근습도계가 있습니다. 이게 정유수로서 헌거을 거절을 거쳐서 정유수에 담궈놓으면 이쪽은 근구온도계고 여기는 습구온도계입니다. 그 차이를 이용을 해서 습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스반 통풍 습도계, 그 다음 자기 습도계가 자 이게 자기 습도계입니다. 모발 습도계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모발로 만든 습도계입니다. 그 다음 기류입니다. 공기의 흐름입니다. 자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 또는 기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는 초당 메타포세컨드 풍속이 순간풍속이 있고요 관측시각에서의 순간적인 바람의 속도 그 다음 풍속은 일반적으로 10분간의 평균값을 내어가지고 평균풍속을 얘기를 합니다 공기 흐름에서 이세 가지 꼭 기억을 좀 하십시오. 불감기류 우리 인간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0.5m/sec 이하일 것 같으면은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질 못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하한 한계값이 0.5m/sec. 그래서 0.5mps 이하면은 불감 기류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0.1mps 이하의 것 같으면은 무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풍. 그 다음, 실내에서는 아주 쾌적한 바람으로 느낄 수 있는 쾌적 기류가 초당 0.2에서 0.3m입니다. 실외에서는 1 m p s 이 불감 모풍 쾌적 기류 기억을 꼭좀 하세요. 그다음 자 바람의 속도를 바람의 속도를 우리가 구하는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뭐가 있느냐? 첫째 카타 온습도계가 있습니다. 자 카타 온습도계가 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온도계 9부가 있고요. 위쪽에 최고 눈금이 100도 페러나이트. 화씨 100도. 그 다음, 최저 눈금이 화씨 95도. 자, 이 눈금이 있고요. 자, 카타 온도계가 이와 같이 근카타가 있고, 습카타가 있습니다. 습카타는 밑에 증유수를 담아놓고 헌급으로 구부를 감싸줘 두면은, 그러니까 근구 온도계 운동회, 습구 온도계 같이, 자, 이렇게 한 세트로 만들어서, 불강, 여러분들이 실내 기류, 기류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측정하느냐? 90, 그러니까 100 화씨 100도, 37.8도에서 화씨 95도, 35도까지 알코올 기둥이 하강하는데 걸리는 하강하는 동안에 자 배출되는 열량을 구합니다. 자 열량을 구해서 그러니까 하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으로부터 열량을 구해내서 바람, 기류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 금카타, 습카타. 자, 냉각력은 이렇게. 단위는 칼로리퍼 제곱센치 면적당 1초당. 자, 냉각단위 H는 온도계 상수, small f에, 그 다음, large f가 최고 화씨 100도씨에서 95도씨로 내려가는데 소요되는 시간, 초를 구합니다. 4, 5회 반복해서 평균값을 구해서 온도계 상수 나누기 그 시간으로 하면은, 근카타 냉각력이 구해집니다. 그 다음, 풍차 풍속계를 이용해서 실외 기류를 측정을 합니다. 자, 이건 바람이 세면은 이 풍차가 돌아가는 속도가 이렇게 그 속도로부터 바람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회전형 풍속계. 자, 이와 같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회전형 풍속계. 그 다음 나오는 게 열선 풍속계가 있습니다. 자, 열선 풍속계. 그림이 안 나오나? 사진이 안 보이네? 자, 이 저항체에 결국에는 전기가 통합니다. 백금선, 니켈선텅스텐선을 가열해가지고 여기에 바람이 기류에 의해가지고 이 열이 냉각될까, 거, 뺏길까 거 아니에요. 냉각될 때에 전기 저항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전기 저항 변화로서 바람의 속도, 기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자, 열선 풍속계. 그다음 압력, 자, 압력을 측정하는 기구. 자, 이와 같이 수원 기압계, 자, 수원 수원 기압계. 그다음 아네로이드 기압계. 옥사열 측정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흑구 온도계를 사용합니다. 을 자, 이게 흑구 온도계입니다. 흑구 온도계가 어떻게 되어있냐? 안쪽에 온도계가 있고 바깥쪽에 흑색 흑색 불투명 에나멜로 코팅되어 있는 동판입니다. 이 동판에 복사열을 흡수를 해서 온도계 온도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 카타 냉각력 아까 카타 온도계 봤습니다. 자근 카타 습 카타 카타 온도계 그다음 생체 온도계 자 이런 형태로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생체 온도계가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온도 측정을 하는 이런 온도계도 사용을 합니다 적외선을 이용을 해서 온도 측정 언택트 상태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불쾌지수 디스 f 파트 인덱스 di 자 불쾌지수 어떻게 구하는지 불쾌지수 식이 나올 겁니다. 그 식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감각 온도라고 그러는 온도가 있습니다. 다른 용어로 체감 온도입니다. 시력 온도입니다. 자, 감각 온도 사람이 느끼는 것이 기온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습도에 그 다음에 기류 바람에 기온, 기습, 기류 이세 가지의 여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체감 온도를 감각 온도 감각온도 정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시료공기와 동일한 온감을 유지하며 감각온도 측정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무풍, 바람이 없을 때를 기준입니다. 포화습도 100%일 때 기온을 감각온도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감각 온도, 자 이렇게 감각 온도 도표에 이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근구 온도, 습구 온도계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중앙에 자이 선이 바람, 바람의 속도입니다 자, 바람 속도, 그때 느끼는 온도가 여기에 마주치는 온도가 지금 감각 온도입니다. 감각 온도 중에 쾌적대라는 우리가 가장 쾌적한 상태를 느끼는 조건이 이 영역입니다. 쾌적대 점선 나타나져 있죠. 자, 이걸 보시고 자, 이게 옷을 입고 있을 때고 이게 여기에 입고 있을 때고 이건 옷을 벗었을 때 상의를 벗었을 때 당연히 상의를 입고 있을 때와 벗었을 때 감각 느낌이 다르겠지, 그죠? 그 다음, 쾌적도표. 온열 평가 지수, 그러는 지수가 나오고요. 자, 이제 사진은 우리가 대부분 다 봤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공기검사입니다 공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 정상 공기의 화학성분이 질소가 78.1%, 산소 20.93%, 아르곤 0.93%, 탄산가스 CO2 0.03% 나머지 뭐 네온, 헬륨, 뭐 메탄 등이 함유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퍼센트 그리고 질소 78.1% 단위가 부피일 부피 퍼센트까요? 무게 퍼센트일까요? 기체니까 기체는 부피 퍼센트가 원칙입니다. 액체 고체는 무게 퍼센트가 원칙입니다. 자, 위에 거 지금 퍼센트 그리고 단위가 없어요. 그러면 부피 퍼센트입니다. 부피 퍼센트로 무게 퍼센트로 환산하면은 값은 달라집니다. 산소 최적 부피로 20.93%입니다. 무게 퍼센트로 하면은 또 높아지겠죠 자, 산소 농도하고 이산화탄소 농도의 7%와 10% 영역을 제가 설명한 바가 있을 겁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 자, 이건 오로자트 가스 분석이라고 해서 산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장치입니다 오로자트 그 다음 탄산 개수, 7% CO2 초과 시 호흡 곤란, 10% 초과 시 질식사입니다. 자, 실험 기구 한번 보세요. 자, 이산화탄소 양을 구하는 실험 방법이 이와 같이, 바륨, 수산화 바륨법, 그 다음, 수산화 나트륨법, 금지관법, 자, 있습니다. 이에기는 수산화 바륨법으로, 자, 이산화탄소를 여기에 흡수를 시켜서, 탄산바륨 형태로 포집을 하겠다. 그 다음 금지관법을 씁니다. 자, 금지관은요. 금지관층의 청자색입니다. 청자색이 이산화탄소 양이 많이 흡수되면 점차 얇은 보라색으로 변색되는 자, 길이를 우리가 측정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검지관 종말점이 청자색에서 보라색 청자색에서 보라색 색깔 좀 이해를 하시고 자왜이 청자색이 나오냐 하면 은 티몰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을 썼어요. 자, 티몰프탈레인을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흡착시켜 둔 검지관입니다. 금지관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SO2, H2SO, NO2, NH3, 암모니아 자, 이런 것들이 금지관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와 같이 각각의 어떤 이 경우는 CO2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금지관입니다. 자, 양쪽에 유리봉으로 밀봉되어 있고요. 안쪽에, 안쪽에, 이와 같이, 색깔을, 변색을 일으킬 수 있는 시약이 충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펌프가 하나 있어야 돼요. 양쪽 끝에 있는 유리, 관을 파, 그러니까 절단을 하고, 이쪽에 절단을 하고, 여기도 절단을 하고, 깨트리고, 이 펌프로서 이렇게 쭉 공기를 빨아들이면은, 빨아들이면은, 여기서부터 색깔 변화가 올 거예요. 그 색깔 변화를 변화된 데 눈금 수치가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 눈금 수치를 읽으면 돼요. 그 다음, 일산화탄소, 마찬가지. 자, 일산화탄소. 인체에 무색, 무취, 무자극, 공기보다는 가벼워요. 불안전 연소에서, 그 다음에 소화, 불을 끌 때, 자동차 배출 게스, 여기서도 다량 배출이 됩니다. 해모그로빈하고 결합력이 굉장히 산소에 비해 가지고 이 300배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헤모그로빈의 산소를 결합을 못하게 차단시켜버리는 자,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 버립니다. 자 허용기준 잠시 보겠습니다. 자, 허용 배출 허용기준은 실내에서는 10ppm 이하입니다. 실내 주차장에서는 25ppm. 이하. 자 대기 환경기준에서는 8시간 평균값으로는 9ppm 이하 1시간의 평균값으로서는 25ppm 이하를 유지해라 이만입니다 그다음 일산화탄소 금지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자, 이렇게 녹황색에서 청색 까지. 자 앞쪽에 이산화탄소는 청색이 처음 티몰브루가 청색이었어요 청색이 황색으로 바뀌었는 경우고요 이거는 녹황색에서 청색으로 바뀝니다 거꾸로 색깔 변화가 이산화탄소와는 반대 방향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마찬가지 CO 가스 검지관 펌프 다음 SO2 아황산가스 대기오염 측정지표인데 자 환경기준으로 연평균 0.02 ppm 이하입니다. 0.02ppm 이하. 그 다음, 오존. 오존층이 지상 24에서 48km 부근에 오존층이 존재를 하는데, 오존층이 그 자외선, 짧은 파장의 자외선이 지구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기 중의 허용 농도는요, 0.1ppm 이하입니다. 대기 중에는 보통 0.01에서 0.04ppm 존재해요. 그다음 위쪽에 자, 오존층을 파괴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바로 염화 불화 탄소, 뭐 프레온 겠스뭐 SFC라고 얘기를 부르는 이 물질들인데 지금은 거의 프레온, 가스, 뭐, 어, 최대한 오존층 파괴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들로 자꾸 대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위쪽에 있는 오존층이 농도가 그렇게 높으냐? 그건 아니에요. 약한 10ppm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층입니다. 오존층이. 그 다음 먼지. 분진. 인체에 미치는 입자 크기, 흡착률. 자, 자 PM particulate matter 약자로 PM, 뭐 PM10 그러는 게10 마이크로미터를 PM10. 그다음 0.5S5 마이크로미터. 이것이 폐의 가장 흡착률이 높습니다. 자, 이거 충격식 진해 측정계수 인핀즈라고 그러는. 자 지금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부유 분진을 0 마이크론 0 마이크로메타 이하 분진을 측정을 할겁니다. 공기채치기가 고속공기채치기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 여지홀드가 있고 뒤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공기채치 할수 있는 자, 이런 장치 채취기 그 다음에 저속으로 채취할 수 있는 주로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입자상물질을 포집하여 포집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저속공기채취기 사진에 보이시, 보이는 이겁니다 자, 여기에 펌프가 달려져 있고요. 자, 이쪽에서 공기를 흡입을 해서 입자가 있다면 입자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 여과지에서 여과 될수 있는 물질 여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자이 마노메타 유량계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한 공기 양을 알아내야 나중에, 얼마 공기 속에 분진이 얼마 있더라. 이 계산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가 있고, 그 뒤쪽에 이제 허비 펌프가 있어가지고, 허비 펌프를 거쳐서 이제 배출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측정기입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은, 제일 위쪽에부터 이제 큰 사이즈는 여기 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2.1에서 3.3 마이크로메터는 제일 아래쪽에 이제 모여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어떤 씹어 있잖아. 채, 채, 눈금이 큰그 채, 그 다음 밑에 점점, 점점, 점점 작은 사이즈의 채를 갖다가 미세먼지를 여과하기 때 위해서 포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모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지를 계산을 한다. 그 다음 강화분진입니다. 강화분진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분진입니다. 사이즈는 1 0마이크로 메타 이상 되야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데포지트 게이지라는 자, 게이지를 이용을 합니다. 자, 데포지트 게이지가 이겁니다. 자, 문제는 자 데포지트 게이지에 여기 보시면 포지병이 있고요. 포지병의 위쪽에 해서 철저망 조류 접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지 깔때기를 거쳐서 포지병 안으로 자 들어가게 자 이런 형태 강화 분진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측정 장치입니다 그다음 비산 분진 뭐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부로 비산한다 그러니까 막다 흩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야적장이나 제철소 뭐 도전 공장 뭐 골재 공장 뭐 등에서 분쇄, 파쇄, 선별 야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측정 방법으로 고속공기채취법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은 여기가 이제 먼지를 갖다가 비싼 먼지 발생시키는 발생지역이다 그러면 당연히 자,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비산먼지를 어떻게 측정을 할까 자, 여기에 대조 위치 그러니까 자, 브랭크 테스트 여기에서 발생원에 들어오기 전에 브랭크 테스트 하나 취하고 그리고 나서 바람이 부는 그 방향에 따라서 1, 2, 3 이와 같은 측정 위치에서 비산먼지를 측정하고 대조 위치에서 값을 빼주면 되잖아. 자, 이렇게 해서 비산 먼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 총 부유 세균 측정입니다. 자, 자, 부유 세균을 자,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측정을 할 겁니다. 자, 공기 중의 세균 낙하법으로, 이와 같이, 패트리티치에 여기에 공기 중에 있던 세균들이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배양을 시키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 부유 세균은 뭐 공중의 부유 세균을 일정량 포집을 해서 포집을 해서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해서 세균 집락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여과법이 뭐 여과장치를 이용해서 공기 속에 있는 부유세균이나 낙하세균을 포집해서 자, 측정하는 방법 여과지를 배양을 합니다 그 다음 미세먼지 자, 미세먼지 중에 특히 PM2.5 2.5마이크론 이하짜리 주물질이 황산염, 질산염 등이 약한 58.3%를 차지하고 나머지 뭐 탄소류, 검댕이, 광물, 기타 이렇게 미세먼지들이 존재를 합니다. PM2.5 같으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바로 폐 속에 그대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입자 크기 사이즈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뒀습니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가 약 5에서 50에서 한70 마이크로메타 정도입니다. 해변의 고운 모래가 한90 마이크로메타 정도. 그것보다는 사람 머리카락은 50에서 70 마이크론 정도니까 작고. 그 다음, PM10 그러면 10 마이크론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게 주로 먼지나 꽃가루, 곰팡이 등 이런 것들은 10 마이크론 이하 정도 됩니다. 그 다음 2.5마이크론 이하 되있는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연소입자 그 다음 유기화물이나 금속 금속 그뭐 퓸이랄까 자, 이런 것들이 거의 2.5마이크론 이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호흡기 침착에 미치는 요인이 PM의 크기, 화학적 성분, 용해도, 농도. 자, 여기서 환경기준을 한번 봅시다. 자, PM10. 일평균 10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메타 이하. 연평균 5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메타 이하. PM 2.5, 1평균 35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메터, 연평균 15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메터. 자, 환경기준 요즘 여러분들 미세먼지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자, 여기서 PM의 종류 발생 특징에 고체 물질은 먼지, 퓸, 섬유, 스모크, 담배연기 그 다음 미세먼지, 부유분진 10마이크론 이하짜리 그 다음 미스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미스터 상온에서 증기가 공기 중에 과포화된 물질이 응축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안개와 같은 미립자의 액체 등이 대표적이다. 미스터. 자, 미스터. 그 다음, 퓨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기 중에 고체 물질이, 물질이, 이제 그 고체 물질 증기가 응축되어 가지고 발생한 고체 입자라고 보시면 되고, 미스트는 액체 상태로 응축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퓸은 주로 자동차 배출물이나 용접할 때 그게 나오는 용해로 융해료 그러니까 고체 물질, 고체 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Mr. Pume, Mr. p u 그 다음, Smoke and Fog 합쳤난 용어입니다. 그 다음, 미세먼지 2차 발생 원 그러는 내용인데, 2차 발생 원. 그 다음, 미세먼지 2차 발생은 햇볕에너지에 의해가지고 보세요 질소산화물,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여기에서 햇볕에 의해가지고 오존 또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 질산이 또 만들어지고 2차 유기물질들 이렇게 햇빛에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전구물질들이 반응인자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이 2차 생성 2.5 마이크론 이하 어떤 이런 물질 2차 물질을 만들어 낸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PM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 지금 보시면 5에서 10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토 체내에 흡수 가능한 먼지 어디 폐포 안쪽까지 들어가 버리는 게, 어? 약한 0.1에서 1 마이크로그램퍼 큐빅 메타? 자, 이 정도. 어찌됐든지, 먼, 먼지가,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미세한 입자는 폐포까지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럼 폐포에만 들어가면 끝이냐? 아니고요. 세포에 들어갔어. 그다음에 혈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혈액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고 온 전신에 가버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천식 환자, 뭐 심질환 질환자. 미세먼지가, 먼지가 건강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럼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자, 이렇게 중량을, 미세먼지를 모아가지고, 여과지에 모아가지고, 자, 모아가지고 이 양을 구하는 중량, 무게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자, 베타선, 미세먼지를 여기에 두고 이 베타선을 쪼이면은요, 이 카운트에 의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양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세먼지 측정법인데, 만약에 이런,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자, 뭘 하는 실험기, 기기이냐, 묻는다면, 베타선 흡수법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자, 이건 중량농도법으로 측정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공기 자정작용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희석입니다 희석 그러니까 물 켜진다 바람에 의해 가지고 고농도의 어떤 에? 대기오염 물질이 있더라도 바람에 의해서 희석이 될 수가 있고 기류에 의해 가지고 난류에 의해 가지고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작용 그래요. 강우나 강설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용해성이 있는 가스 부유분지는 강우강설에 의해 가지고 씻겨져 내려가 버립니다. 그걸 세정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산소나 오존이나 과산화수소에 수소, 의해 가지고 산화가 되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균 작용. 태양 광선의 자외선이 살균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식물의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 가지고 c o 2 같으면은 식물에 의해서 소비가 되잖아. 탄소 동화작용으로 소비가 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들어내니까, CO2와 산소를 서로 교환한다 해서, 교환작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분자량이 큰, 입자가 큰 것들은 침강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중력에 이해가지고, 중력작용에 의해서그 다음, 군집 독이라는 그런 클라우드 코이스닝. 그러니까 실내 밀집된 밀집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는 실내 공기가 있다면 이 공기는 결국에는 온도 올라가고 습도 올라가고 취기 올라가고 냄새 올라가고 산소는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고 그리고 나서 머리가 아프고 뭐 현기증이 나고 이와 같은. 군집독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기를 해야 됩니다 자, 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은 중력에 의해가지고 환기가 자, 양호하다는 얘기는 자, 이걸 중력환기를 중성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성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환기가 양호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중성대가 뭐냐? 자기 것으로 좀 만들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환기 시킬 양은 얼마 얼마이냐? 자. 이 K가 라지 K가 한 사람이 한 시간에 그러니까 호출 이렇게 폐를 통해서 불어내는 탄산가스량이 있습니다. 그게 약21 리터가 됩니다. 21L 리터 K를 뭐로 나눈냐 하면은 C0를 C0 C입니다. 그러니까 C0라고 하는 거는 환기를 시켜야 될 이산화탄소 농도가 0.1%입니다. 1000ppm입니다. 그러니까 1000ppm이 1000ppm C는 실외의 신선한 공기의 이산화탄소 함량입니다. 이거는 0.03% 300ppm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C0는 0.1%고 C는 0.03%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 공기를, 얼마를 환기시켜야 되는지 값이 나옵니다. 자, 이 식에 의해서. 그 다음, 환기하고 채광,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창문을 내는 것이 바람, 바람직하냐. 자, 이걸 봤을 때는요. 자, 높은 곳에 창을 이렇게 두면은 환기는 좋아요. 환기는 좋아요. 그런데 빛이, 빛이 들어오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빛은 최강이 좋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창문을 상하로 이렇게 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환기와 최강이 이렇게 어떤 형태로 하면 환기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최강이 잘 될까? 자, 이 얘기입니다. 나머지 환기에 대한 내용은 됐고, 자, 대기 수직 구조. 자 대륙권 그 다음에 성천권 대륙권, 성천권 중간권 그 다음 열권 자 기온이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낮아졌다가 확 올라갑니다 자, 보시고 대기오염물질 1차 2차 오염물질 구분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광학 스모그 자, 이 그래프 이 그래프의 각각이 무엇인지 나아가 탄화수소고요 다가가 빛이 강한 저거의 농도가 쫙 올라갑니다 알데하이드 2차 오염물질이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오존은, 자, 밑에, 라가 오존입니다. 자, NO, 일산화 질소. 가, 가는 이산화 질소. 자, 그래프 좀 이해를 하세요. 자, 나머지 부분은, 기온역전은 이렇게 잘알 거고, 대기 안정도, 자, 하고, 연기 퍼져나가는 기온역 역전층은 뚫지를 못합니다. 자, 이와 같이 기온역전층에 이렇게 연기가 완전히 구속이 되어버리는 형기입니다. 이거는 위쪽에 자, 기온이 위로 올라갈수록 내려가야 정상인데 거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역전층이 여기에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그 층은 연기가 절대 뚫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밑에 바닥으로 전부 훈전 연기가 훈증형으로 깔려 버립니다 그 다음 높세바람 펜현상 설명을 했습니다 펜현상 매연 측정 됐고 자, 이 기기는 설명을 다한번 했을 거예요. 자, 했고, 나머지 대기, 오염, 사건, 자, 설명이 다 되었고, 그 다음, 뭐 소음 진동 측정, 소음 진동 측정기 보시고, 될 없이 될 겁니다. 나머지 수질 쪽은 먹는 물 위생 검사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을 것이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무리 할게요.